허세숙 고양이들 뵈러 왔습니다 형님 아, 아좀 천천히 오라니까 아, <웃음> 우리 쟤 리얼로 먹여주기 위해서 칼도 안 쓰잖아 지금 <웃음> 이건 제가 한번 먹고 싶다고 했던 그 교도소에서 먹는 그 징역지게라고요 아, 형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닭다리 뭐 이런 소세지 뭐, 마늘 맞아. 어, 그다음에 다쿠 이거 뭐, 떡갈비 떡갈비 <웃음> 천원짜리 떡갈비 음. 아, 그리 김치하고, 마가린도 있고. 그럼 저희 시크로를안 보세요, 여러 진짜. 어. <웃음> 진짜 비슷하죠? <좋아>, <웃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 좀 특별하게 이제 형님들, 계도소에서 드셨던 음식을 어 제가 한번 리뷰겸 먹어볼 건데요. 아 혹시나 뭐계도 갔다오면 뭐 자랑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형님들은 이제 과거에저 잘못을 이제 반성하고 뉘우치시면서 재미난 컨텐츠로 어, 여러 시청자분들한테 좀 많은 웃음을 어, 주시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채널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 혹시나 댓글에 좀 너무 비아성 어, 댓글이 달리면 제가 삭제될 수 있다 있다는 점 여러분들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어, 매너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찌개 만드는 과정 한번 보시죠 이 요거는 좀 자주 해서 드시나요? <웃음> <웃음> 아니 커텐치라고! <컨텐츠랑> 뭐. <웃음> 어, 아니 안에 있으실 때 혹시 자주 해서 드셨었는지 <웃음> 자주 먹었어요 그때 형님 영상에서 보니까 요거를 끓여서 먹으면 또 맛이 안난다면서 또. 시끄러우 맛이 안나 향하더라고요 거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중탕식으로 해가지고 이 전에 우리가 컨텐츠 찍을 때 사이다 뽑는 거었는데 네. 오늘 정석, 정, 정석으로 비닐봉지에 더 끝. 아, 여기서 그러니까 라면 스프가 또들어가는데 음. 네, 예, 예. 제일 양념으로 맛있쓰니다 아, 다시다로 와요 다시다. 다시다. 빨간색 <웃음> 들어고아 이게 손이 손이 꽤 많이 가네 이게 또. 얼마나 나와요? 너무 많이 넣었어. <웃음> 너무 많이 넣었나? 아, 그리고 여러분들, 어, 저 형님의 그림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 아, 아프죠? 지금 조금씩 지우고 계신데 엄청 아프시대요. 조금씩 조금씩 지워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 게또비닐봉막 붙는 음. 것 같지만 여러분들 형님 말아 노하우가 음. 있는 그어 네. 어. 어, 어, 어, 그림이 형이 이 봉지 누르니까 그 미국식 그 크리볼링 기신가? 그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예, 봉지, 미국 봉지 그 해물집. 어, 어 그륵이 살짝 나는데요. 어. 환경호르몬이라그러 이상이 없지 않아서 그 긴장봉투인데 거기는 일찍 한환불네그그그 하나 더 끓여요 하나 더 이게 중요한데 그래 뭐요? 네. 90도 아9 0 정도 해가지고요 80에서 90도 요이제 <웃음> 방송하면서 딴 건가 접속! 접속! 접속! 접속! 접속! 예, 여러분들 예. 형님 저 예. 왔다고 홍어를 근처에서 공수를 해오셔가지고 어. 야 이거 찜하고 아찜와 이게 지금 향이 어. 장난인데 형님 형님 혹시 홍어 드실 줄 아시나요? 좋아하시나요? 나는 전라도 도대기다 보니까 아. 홍어를 어떻게 보면 잣사보다 먼저 알았지. 아코 없으면 안 먹으니까. 아. 그럼 네. 우리 좀. 막 이런 거막 진짜 우리 먹시기 형님 어떻게 홍어 드셔보신 저적 있으세요? 바로 그래? 먹죠, 전화서. 아 그냥 누구나 굶 먹고요. 그냥 바로 그뭐 누구나 음. 그럴듯한 생각을 갖고있죠 네, 어, 직접 그럼... 먹어보기 전까지는 네. <웃음> 오우 좋아 음. <좀> 하시네요 <웃음> 지금 오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습니다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는 진짜 어서 <웃음> 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 <웃음> 형님 형님 하나 드셔보시죠 네, 근데 먹었고 이거 감지로 먹이는거 아니지 않아요? 그다음에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한번 드셔보시죠 야자 왜... 3합으로 3합 삼합 가야 사장님한테 쎄걸로 좀 해달라고 했거든 어 김치가 여기 색깔이 되게 좋아요 뭐지 오셔. 아.. 진짜. <웃음> <웃음> 형이 삼합으로 드시면 괜찮아요 할수 있어! <웃음> 아. <웃음> <아우>. <웃음> 형이 박하다 생각하고 박하다 생각하고 김치 형이 겁나야 돼 아아 바로 소주로 가글을 하시려고 지금. 오 맛있는 조물. 나도 나 꼬들려. 그리고 이번에는 홍어찜. 네, 뭐찜 이건 뼈랑 거 뼈랑 가지고 같이 딴거아 아, 이거는 야찜 먹어줘야 돼. 음. 그거 뻥뻥 뚫려. 와이찜 치고 그렇게 많이 독한 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음. 음, 적당한 정도. 아 먹었잖아 역시 아 접사 니까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접사 접사 접사 야 이거 진짜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너무 약하야 마라탕 같은 느낌이 맞아 이거 쌈게 <웃음> <먹어볼게요. 웃음> <시원한> 오와 어. <웃음> <웃음> 너무 많이 먹었어 자르 <웃음> <웃음> 라우 앞에서 둘이 사라지는 맛을 너만 할줄 아냐 나고 할수 있다 잘서어 <웃음> 됐습니다 <웃음> 대단하시네요 쌍둥이 같다고 형님하고 저하고 야, 그냥 아그 영상 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웃음> 봐도 너무 잘하는 비슷한 <웃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서. 와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딱 형님 와서 딱 이제 처음 돌아와서 딱 배우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 형님 정말 잘생기셨다 됐잖아 잘생겨서 따라는 거야 아 형님 아, 제가 형님이 좀더 잘생기시므로 그러니까 지금 좀 나은 것 같은데 야너 잘생겼다 이렇들어올때 어. 너무 멋있었고네 일타이가 그렇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들어오는데 아주 예. 목매가 아주 얘들이 너무 기가 하시더라고요 우리, 우리 형님은 진짜 머리카락 엄청 감아세요 <웃음> 뜨자 <웃음> 되게 누구잘겼다얘 주고 누구시다고 게. 야할말없 <웃음> <하지마, 막아라. 웃음> 윤태님 까요 제가? 연락 기다려 보세요. <웃음> 아한시간아 진짜 겠습니다 <웃음> <못 웃음> 기다려 진짜. 어 와. 대기 대기 대기 아! 대기 아! 몰래온 손님! 아! 형님! <웃음> 형님! 아! 형, 아! 어 왔어? 아! 형, 아, 형. 형. 아형 오우 야아 이기는 갈보고 오는데. 형 언제 왔어? 오우 아아형아 아. 아, 형이 어, 혹시 지하, 지하철 통풍구 지나오셨어요? 하세 아, 머리가 올라가서아 지금 저.. 진짜, 진짜 없어?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인자인자형자 어, 택배 아, 형이 택배 형 아, 지하철 환풍구 지나오셨나봐요 어. 환풍구쪽 걸어오셔가지고 <웃음> 머리가 위로 올라왔네 지금 근데 네. 강아지 냄새가 많네 <웃음> 강아지 방석이야 방석. 오 잠깐만 이거 있어형형 힘들지? 어야 이쪽 보고 싶으시대. 어... 그럼 저, 내가 도, 도 어... 허 형, 힘면면 어. 허허 가. 허허 다시 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형! 동남이 형 와? 이 <목소리> <더잘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응, 목소리> 형! 허어허허허허 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어. 이 야, 얘 누구야? 잡사야, 잡사. 잡사랑 합니다. 선생 안녕하십니까. <웃음> 어, 아, 잡사? 예, 이거 야, 이 얼굴이 빨갛네. 아니, 얼굴이 좀 차가지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동단입니다. 코한번 풀어주세요, 형님. 퇴행! 아! 이거 옛날 생각나네? 형님, 아. 이거 수류탄주는 저희가 따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호세스코에서 할게. 아, 그래요, 네, 형님. <웃음>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존나 애들하고 시을 먹으니까 야자 야. 야. 야 그아이고뭐 <목소리> 그냥 먹어볼까? 흥아 그럼 만원 하나 먹을게 만늘 하나 홍어 냄새를 만늘으로주아 시키는 또 우리 또정도선생님고요그 <목소리> 많이 먹어야 되겠네 <되겠는데. 목소리> 아 옛날 안 그랬는데 많이 좋아하는데 뭐아 내가 그 나이가 있어갖고 잘 못하고 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목소리> 쉐도형홍잘 봐요 빨리 지나가니까 흠. 행이에요? 헥헥헥헥헥헥자 공개 오야그 이게 지막 뜨겁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중속 완전 중... 엄청 뜨거 오막 팔팔 끓여낸 그런 와, 느낌이 아닌 오야자 여러분 디테일한 어떤 이 음식에 대한 정보는 다음 번그그 그, 녹화본으로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아. 아쉽지만, 네. 우리가 띠기 떴나봐. 잡사방송에 지적지게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어깨. 아, 귀찮아, 귀찮아. 아, 음. 이게 지금, 예. 아니, 이렇게. 벗겨봐요, 벗겨봐 벗겨봐. 벗겨, 벗겨. 제가 또 벗기는 걸 좋아하는, 아, 아, 아닌데? 네. 아, 그런 거처럼아 <웃음> <웃음> 터지니까 주신 거. 떼, 떼, 떼. 와스! 와스! 야와아아 야, 이걸 또 먹어보네요 어. 이게 그 말로만 됐던 환경호르몬찌개 <웃음> 아니지 백도 이상은 안 넘겼어 아그래도 그럼 형김장봉투야 그럼 뭐 김치 담궜을 때 환경호르몬 엄청 먹는거랑 똑같은거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100도 를넘또안넘기기또유지했어또 아. 오늘 오늘 진짜 진작에 끓였어 야, 그때 우리 해줄 때는 진작에 안 했냐? 응응 <웃음> <웃음> <웃음> 그럼 응. 야 이거 어? 진짜 여러분 뭐 부대국 같은 느낌으로 와. 음. 오, 마가린 향이 싹 나면서 와 이거 약간 좀 풍미가좀 느껴진다. <웃음> 나 눈물 날것 같아. <웃음> <웃음> 야, 씨. 욕할 뻔했어, 진짜. 아, 눈물. 야. 야 누가 그었어 그때도 눈물 없었잖아. 음. 잡사. <웃음> 네. 잡사 동생께서 정말 좋아해향 진짜 상담하 지금 여기서 마가린 향이 싹 아, 올라오는 아, 마가린. 마가린 대박이다. 와야 <웃음> 안주 되지야이 풍미가 확느껴야 이게 사사사! 아우 와, 와. 사사그랬제와 와, 이게 그 아아~~ 다근 뭐, 끓이지 않아도 물은 안 해요 이 맛들이 국물에 아, 이 닭과 햄과 떡의 조화가, 야, 진짜 이거는 뭐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아, 여러분, 자주 지적... 오십시오. 좋았어. 지역에서 맛볼 수 있죠. 내가 찌개 먹으면서 진짜 신기했던 게 다른 건다 이해가 됐어. 뭐 햄, 뭐 떡갈비, 뭐 닭고기 다이. 나는 솔직히 바깥에서 찌개 끓여 먹을 때야 누가 무말랭이를 넣어 찌개에다가, 어... 그게 그게 신기신더라고럼 밥을 가지고 잠깐 비벼 먹는 느낌이라면 요거 약간. 쪼주 한잔 하면서 공략 먹이면서 그러니까예와와 진짜 대박이에요 우리는 비주얼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여러분들 무슨 뭐 자극적인 맛이 나지 않나 싶은데 자극적이지 않고 딱 삼삼삼삼삼하면서 진짜 풍미가 좀 살아있어요 태아가 리니갈 진짜 신이 아주 근데 제가 앞뒤부터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세요? 어, 이, 진짜 이태곤 느낌이 너무 나와어그 아니 어, 예. 예, 오늘 예. 관객도 대가 아시죠 여러분 야 솔직히 너 우리 허세색깔 때보다 성형 많이 했더라. 네. 저 너무 잘생겼고. 아, 제가 오늘에서야 진짜 방송에 출연하는 도체 막고 왔어. 진짜였어. 네, 아 우리랑 할 아, 때는. 야 면도도 안 하고. 빵게토대화빵게토대화야빵게토대빵게토대장 <웃음> 이게 아, 아, 그러니까 인물 좋은 사람 네 분이 있으니까 맛도 더 나네요 형님. 홍어 줄까요? 홍어 너무 더 시원해질 거야. 아, 애탄 개탄. 순정. 그지 말자. 네. 누명. 내 네, 마가린이 신의 한 수네요 진짜. 야아저 형님들도 이렇 진짜 너무 진짜 인생의 쯔모탈 국물 맛도 온거 같아가지고 형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획해주신 형님 일 너무 감사해 백정! 좋았어 그리고 오늘 저짜 방송 분량도 책임져준 것 같아 살렸지 네 텐은 살려준 것 같아 박진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인데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어 웃어 봐 한국 준비해서 아, 저도 아, 정선 선생님... 어 정선 선생님 오늘 감사드리고 우리 동생이 있다 그래갖고 다시 왔어. 근데 내가 볼때 굉장히 동생 방송은 한마디로 압축할게. 딱두 자로... 형헤이헤헤이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 저기 방송에서도 제가 좀꼭 초대해 주시면 그래서 좀 오, 즐겁게 오, 같이 또 놀면서 방송 좀 오, 하고 오, 싶어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기, 오, 기, 오, 기, 오, 오, 좀 이거는 계기로 좀 자주 뵙고 오, 싶습니다. 말에 야 우리 저기 개그맨 중에 김민기라고 김민기 김영 이런 친구들이 있어. 저 네. 사람 굉장히 친하네. 걔네보다 우리가나 <웃음> 이걸, <웃음> 이걸, <웃음> 이걸 마무리해. 살려 살려 살려. 이 살려. 이걸 마무리해. <웃음> <웃음> 이걸 마무리해. 알겠습니다. 아, <웃음> 좋았어. <웃음> 앞으로 스세스코와 잡스와의 또 콜라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러는데 어, 저는 다음 어.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성우님 다음 영상에서,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저, 고맙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저. 저, 저, 저. <웃음> 감사합니다.